귀신탄생신화 13화 새로운 시작. 대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박의 옆에 아름다운 천일화 변호사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대박은 이화의 입술에 살짝 키스를 한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는 아직은 어두운 미사리의 강별을 달렸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쳐갔지만 여명 속에 보이는 강을 따라 발걸음은 움직였다. 1시간 정도를 달리니 등에 땀이 서렸다. 대박이 오피스텔에 들어온 것은 6시 정도가 되어서였다. 간단하게 샤워를 마친 후 경제지와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을 갇혀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듯도 하였다. 이 모든 어려움이 신교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BMF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니 대박은 마음 한구석에 사명감으로 인한 부담과 꼭신교의교주의 등극을 하여 g m f 의 어두운 손길을 걷어내고 세계 경제를 구원하여야 하겠다는 소명의식이 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 g m f 조시, 소로스, 그들은 강하고 거대하다. 하지만 난꼭 승리할 것이다. 대박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잠겼다. 대박이 눈을 뜨자 일러가 조용히 대박에게 다가왔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일러를 보자 대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며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을 준비할게요. 아침을 준비하는 일화의 뒷모습은 너무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다. 아침을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생각이 들었다. 고시준비생에서 주식으로 깡통을 차고 패인이나 다름없던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니 대박은 잠시 과거를 생각하여 보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다. 아침을 먹은 후 천일화는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다. 집에 있어도 되겠으나 대박의 도전에 방해가 돼서는 안되겠기에 집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녀올게요. 인사를 하고 일하는 대박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박은 HTS를 차분한 마음으로 응시하였다. 내가 선택을 받은 것도 운명. 내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도 운명이다.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해 하늘의 뜻을 받들도록 할 것이다. 대박은 강한 기운들이 느껴지는 종목을 찾아보았다. 중대형 건설주에서 강한 포스가 느껴졌다. 대박은 동시호가 상황에서 가장 강한 기가 느껴지는 종목을 선정하고 대장주의 50% 그리고 나머지 2에서 3종목의 50%를 분할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대박의 자금이 5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가벼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호가창과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호가창 넘어 있는 세력 기관 개인의 길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정신을 통일하고 조용하나 끈기있게 기다렸다. HTS 앞에 펼쳐지는 작은 흐름, 속임수 흐름을 보내버리고 큰기가 느껴지는 종목들을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대박의 종목 선정과 타이밍 선정을 정확하였으며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보다는 최저점이라 예상되는 지점부터 분할해서 매수에 나서고 최고점이라 생각되는 지점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실시하였다. 다른 투자자에 비해 회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대박은 오늘 10%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 이제 대박의 계좌는 55억원으로 불어났다. 6시간은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다. 장이 끝나자 대박은 몸의뱀 땀을 씻어내기 위해 샤워를 했다. 이후 긴 심호흡을 하고 명상에 잠겼다. 하늘이 내려준 자질, 스승의 기, 강한 수련, 절묘한 비법 등을 지니고 있었지만 역시 쉽지 않는 거리였다. 오늘 있었던 거래 중에 부족한 부분과 잘한 부분을 정리하고 못한 부분을 반성해보았다. 심호흡을 하고 하루 중에 요동쳤던 귀의 흐름을 가라앉혔다. 눈을 뜨니 오후 5시가 되었다. 조금 있으려니 천일화가 오피스텔에 도착을 하였다. 천일화를 보자 대박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힘들었지요. 제가 저녁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이라도 대박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화가 만들어주는 저녁은 너무 맛있었다. 인류 요리사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이기도 하였지만 대박의 여정에 탁한 기운이 틈타지 않도록 정신을 맑게 하고 길을 도둘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대박은 매 시각 최선을 다했다.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했다. 어쩌면 세계 경제의 운명을 짊어진 여정이었기에 쉽지 않을 길이었고, 보이지 않는 BMF의 방해 공작은 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누가 감히 세계 굴지의 의행이 파산하고 백년 전통의 미국 자동차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릴 줄 알았겠는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검은 손 BMF가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오직 세계구원 주식 신교에서만 이러한 음모의 진행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교의 교주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신교는 구심점을 잃고 있었으며 BMF의 거상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루빨리 차기 교주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전세계는 다시 한번 대공황의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번 터널은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 될 것이었다. 대박은 천이라의 도움을 받으며 정상을 향해 진격해 나갔다. 이제 99일이 지나고 대박의 계좌는 99억원의 잔고를 기록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하루, 남은 금액은 1억. 평소에 대박의 실력이면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남을 것이다. 과연 대박은 BMF의 더러운 음모를 분쇄하고 세계 경제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귀신 탄생 시나 14화 배신과 위기 세계구원주식신교회는 교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주 밑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발된 12명의 장로가 존재하며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교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이들은 더욱더 큰 힘을 지니고 신교를 이끌고 나가게 되어 있다. 신교의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탁월한 경제 감각을 지니고 바른 성품과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선발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절자가 생기게 되었다. 서열 2위의 대장로인 장만두 장로는 중국 출신으로 개인적인 욕망이 큰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가족을 위한 비자금까지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b m f 는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장만두에게 지급하여 신교의 전략과 상황을 떼내고 있었다. 지금 신교가 b m f 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신교교주의 건강 악화에 의해 지도력이 부재하게 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내부에 보이지 않는 배신자가 높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b m f 는 새로운 신규 교주를 선발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됨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자금의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한 것은 12명의 신규 제자가 교주가 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b m f 의 검은 손이 뒤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 여러 곳에서 자금을 운영하며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방에 공작의 대가로 BMF도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신교만 무너지면 세계 경제 도 나아가 세계 전체가 BMF의 수중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에 개의치 않고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BMF의 방해 공작으로 신교 제자들의 도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오직 한국의 왕대방만이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왕대박이 정상에 근접함을 장만두 장로가 눈치를 채웠고 장만들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박의 계좌를 해킹하는 데 성공하였다. 원래 신규에서는 제자들이 정해진 투자 원칙을 지키고 투자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투자가 끝난 날 저녁에 거래 관련 정보가 상부에 보고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만들은 내부 영향력과 해커의 도움으로 마지막 도전이 있는 오늘 대박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제 대박의 도전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도전 1 0 0이래 있자 대박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5시에 기상하여 운동을 마친 후 장을 대하면서 명상에 들어갔다. 천일어 변호사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 집을 나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대박은 알수 없는 사악한 기운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까운 곳이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윙. 짧은 신음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다. 사악한 기운이 넘쳐나는 군.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고 오늘 하루의 결과에 따라서 도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박은 오늘의 도전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박의 계좌에는 99억 원의 잔고가 있었고 이제 오늘 1%의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이다. 평소에 대박의 실력이라면 아무리 장이 나빠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었다. 대박은 정신을 더 가다듬고. HTS의 종목 중에 기가 센 놈들을 몇 종목 선정하였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장이 개시되기만을 기다렸다. 오늘의 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 부담으로 큰 폭으로 다우지수가 하락하였고 유럽의 주가 지수들도 폭락에 가깝게 하락한 상황이었다. 한국의 지수도 7% 가깝게 하락한 상태로 장을 개시하였다 대박은 전날 강하게 갭 상승을 하고 상한가로 종료한 종목 중에 오늘장 분위기로 인해 시초가를 약보합으로 시작한 한대중공업을 주시하였다. 한대중공업은 장 초반 잠시 밀리다가 다시 강한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말아올리려는 형국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 지금이야. 대박은 빠르지만 절도 있는 동작으로 한대중공업 3천주를 20만원에 매수 주문을 넣었다. 다른 주가의 움직임 속에도 침착하게 20만 500원에 1천주 20만 1천원에 1천주를 추가로 매수한 후 20만 4천에도 매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불과 1에서 2분 만이었지만 약 2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이후 한두 번의 거래에서 성공하면 오늘 수적 수익 8천만원을 돌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대박이 매수만 하면 빠르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온몸의 길을 집중하여 컴퓨터 화면 저쪽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의 초기 단계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조그마한 손실이 누적되어 수익은 다시 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음 대박은 짧은 신음을 내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있군.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래 외국인 보유 지분이 없는 종목 그리고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거래를 해야겠다. 대박은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종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일명 코스닥 잡주들이 이런 종목이었고 대박은 좀처럼 이런 종목에 손을 대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대박은 코스닥 종목 중 외국인 그리고 기관 비중이 영인 종목들을 선택하여 거래를 개시하였다. 보통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작은 수익만을 낼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익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어느새 수익이 9천만 500만원을 돌파하고 있었다. 대박은 흘끔 시계를 바라보았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이제 한시간이다 지금 추세라면 잘 집중해서 거래한다면 나머지 500만원의 수익도 충분히 낼수 있을 것이다. 잠시 마음을 추스르며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그때 에, 누군가 대박의 오피스텔에 물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이 손에 서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에하는 바로 쇠 파이프를 대박의 머리를 향해 날렸다. 대박은 오랜 운동으로 단련되었으며 어두운 방에서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뛰어난 알력과 동물적 운동 감각을 키워놓은 상태였다. 과거의 대박이었다면 아마 괴안의 쇠파이프의 대박의 머리통은 돌멩이를 맞은 호박과 같이 깨어지고 말 것이었다. 괴안의 쇠파이프는 대박의 모니터와 키보드를 산산조각 내었다. 대박은 몸을 살짝 숙이며 바퀴 달린 의자를 굴려 괴안 쪽으로 밀고 나가며 힘껏 괴안의 배를 걷어쳤다. 헉 소리를 내며 괴안은 뒤로 쓰러졌다. 괴한은 대박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그는 전문 싸움꾼이었다. 다시 자세를 취한 후 대박을 노려보았다. 괴한은 쇠파이프를 버리고 바지 뒤쯤에서 날이 시퍼랑 칼을 꺼내들었다. 대박은 엄청난 위기와 공포감이 몰려옴을 느꼈다. 보통 정도의 주먹을 쓰는 사람이라면 3에서 4명 정도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대박이었지만 괴한은 대한민국에서 3번째 안에 드는 칼잡이였던 것이었다. 힐. 괴한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대박에게 날아왔다. 대박은 빠르게 몸을 쫓히며 괴한의 칼을 피하였지만 대박의 가슴에 선열이 물들었다. 계속되는 공격에 대박은 계속 저항을 하였지만 점점 몸에는 많은 상처가 나기 시작하였다. 귓걸음질 치며 괴한의 공격을 피하던 대박은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이제 끝장이군. 대박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괴한은 가벼운 미소를 입에 지으며 대박에게 다가왔다. 괴한은 칼을 든 손을 하늘로 들었다. 대박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끈적한 액체가 대박에 얼굴에 튀었다. 귀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대박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항상 미사리 주변에서낚시질을 하던 4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다. 대박은 운동을 하면서 남자를 몇번본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옷이 여기저기 찢겨서 있었고 얼굴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저는 형국인 장무님이 신교 제자를 보호하라고 확연한 신교의 수호 대장 정도길이라고 합니다. 어서 여기를 피하셔야 합니다. 대박의 얼굴에 모든 피는 괴한에게서튄 것이었다. 정도길은 사내의 공격을 제압하고 대박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대박은 정도길의 등에 붙어서 오피스텔을 나섰다. 오피스텔 복도에는 10여 명의 검은 양복 차림에 사내들이 쓰러져 있었으며 대박의 오피스텔 주변에서 자파상을 하던 주인 아저씨와 뻗은 팔던 젊은 사내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은 DMF에서 파견한 전문 킬러들이었으며 낯이 익은 얼굴들은 대박의 주변에서 대박을 보이지 않게 보호하고 있던 신교 수호자자들이었다. 복도의 마지막에 다다르자 검은 양복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든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정도길은 그리 크지 않은 체격이었지만 온몸에서 강한 양기를 발산하고 있었고 위기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킬러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계속 불어나는 킬러들의 수자에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대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 탈출한 것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정도길에게는 대박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다.